안녕하세요. 리선드 강좌라고 있는 에고버 스튜디오의 고현빈입니다. 오늘은 어제 라이브를 하던 도중에 제가 액션, 그 저장 액션을 쓰는 걸 보고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쓰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닌가 봐요. 어저께 제가 질문을 받았던 게 컨트롤, 뭐 컨트롤이 안 눌러진다 그랬나? 그때 뭐 포토샵을 새로 까세요 그랬는데 그래서 뭐 컨트롤 시프트 S가 안 눌러져가지고 뭐 저장이 안 된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해보니까 메맨 위에 p s d 가 나오더라 어? p s d 는 자동적으로 메맨 위에 올라오는 건데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저장을 할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쉬프트, 컨트롤 시프트 S를 누르든가 아니면 뭐 컨트롤 l t S 이런 걸눌러고 저장을 하죠 근데 저는 이제 배경 에, 작업이 다 끝났다 싶으면 그냥 단축키 여기 수정전이라고 되있는데 제가 이 폴더를 샌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왜 처음에 이름을 수정전이라고 지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로 그냥 저장이 되게 해놨습니다 컨버트하고 세이브하고 닫는 것까지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죠 뭔가 이제 작업을 했어요 대충 뭐 이렇게 했다 칩시다 근데 이제 처음에 열때 어, 어도비로 열렸는지 srgb로 열렸는지 확실히 확인을 못했어요 근데 어도비 파일은 잘 쓰지 않으니까 처음에 이제 해주는게 프로파일을 srgb로 바꿔줍니다 에디트에 들어가셔서 컨버트 프로파일 srgb 지금 srgb로 되어있죠 뭐 어도비라고 쳤을 때에 OK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요 그리고 여기서 컨트롤 쉬프트 S를 눌러서 수정전이라는 폴더에 이뭐 폴더명은 이제 본인이 마음대로 정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거의 대부분 JPG를 쓰니까 JPG 저장 12 그리고 컨트롤 W로 닫는 것까지 이거예요 그냥 다시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 열어서 이번엔 어도비를 열어볼까 상관없구나 오픈하고 액션을 만들 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도 계시니까 자 우선 여기 네모에 플러스 클릭을 해 주시고 웬만하면 단축키를 지정해 놓는 게 좋겠죠 저는 F9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꼭 여러분이 F9를 쓸 필요는 없죠 그리고 웬만하면 액션명도 저처럼 이렇게 이름을 대충 지어 가지고 헷갈리지 않게 나중에 보면은 내가 뭘 만든 건지 모르겠어요 확다 지워요 어쨌든 근데 저는 이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저장일정이 필요 뭐 대충 세이브라고 해 줍시다 세이브하고 펑션 키도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걸로 아 F1 안 되는구나 레코드 하고 아니다 우선 이제 작업을 한게 있어야 겠죠 작업을 한 거에서 다시 만들어 봅시다 사실상 여기서 누가 눌러도 되는데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새로 만들어서 세이브 하고 펑션키 대충 정해주고 레코드 그리고 에디트 사실상 이 컨버트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 안 해주셔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혹시 몰라서 해 놓은 거예요 어도비를 제가 어도비로 가끔가다 찍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근데 어도비는 또 사이트에 올라가게 되면 제대로 안 보이니까 오케이 합쳐지죠 그리고 이제 저장을 할 때는 뭘로 저장하셔도 생각이 없죠 컨트롤 쉬프트 S를 해도 되고 컨트롤 알트 S를 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어차피 JPG로만 저장하면 되니까 근데 저는 이제 손이 익숙한 컨트롤 쉬프트 S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jpg 특정 폴더 이미 있죠 지우고 해야 되나 지워놓고 저장 12 오케이 그리고 컨트롤 W로 파일을 닫는 것까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요뭐 부분을 클릭하셔서 버튼 모드로 쓰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 저처럼 아예 단축키를 해 놓으셔도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파일을 여러 개를 열었을 때에도 한 번에 저장이 가능합니다 같은 폴더에 아또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안열리네 따로따로 열리냐 또? 아니야 그만해 필요없어 필요없어 그만해 스탑 그렇지 이건 이렇게 하면 한 번에 안열려요 안좋아 꼭 끌어와야 돼 물론 사실상 여기서 그냥 저장을 해야겠다 라고 하시면은 그냥 여기서 이거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어느정도 값을 정해 놓고서 저장을 해야겠다 그럼 여기 이제 스폴더 저장해 지정해서 여기다 하면되는데 작업을 한다라고 쳤을 때는 우선 싹다 열고 이제 여기 이제 열려있는 사진들은 작업이 된 사진들이죠 여기서 그냥 하나하나 누르셔도 되고 이것도 또 누르는 게 귀찮아요 작업이 다 끝났는데 또 이거 누르는 게또 귀찮을 수도 있거든 그럴 때 이제 파일 오토메이트 배치에 가셔서 이 방금 만들어 오는 폴더 아니 폴더란다 액션 방금 만든 건 이거죠 근데 전 이거 뭐 이거나 이거나 똑같지 뭐 같은 데 저장하는 거니까 세이브 오케이 그러면 srgb로 jpg12의 용량으로 수정전이라는 폴더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네, 간단하죠 아 네. 뭐 길게 얘기할 게 없어요 사실상 지금도 시간을 굉장히 길게 끈 거거든요 한 30초만 끝나는 건데 너무 짧으면 또안 좋다 그래 가지고 아 그리고 한 가지 유의사항이 있는데 액션을 만드실 때에 음 방금 보시면은 파일이 한 개로 저장된 게 있었죠 난 다섯 개를 열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은 이걸 열어봤을 때 이렇게 액션 파일을 만들 때 뭔가 그 폴더 내에 있는 파일 하나를 클릭하시게 되면 은그 이름으로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이걸 지우고 새로 하나 더 엽시다 시간을안 끌려고 해도 자동, 자동적으로 끌어지네 자 여기에서 이 녹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인털시프트 S 수정전 그리 저장 이 부분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이름으로 저장이 된 건지 폴더명까지만 저장이 된 건지 이렇게 돼야 정상입니다 여기 뒤에 뭔가 파일명이 붙어있다 그러면 어떤 파일을 작업하더라도 그 파일명으로 여기 계속 덮어쓰기가 되기 때문에 100장을 작업해도 한 장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유의를 해서 액션을 만들 때에 정확하게 됐는가를 보시고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